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랭이입니다 25일 업데이트 소식이 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검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총 3시간 좌절의 숲 오픈 기존 입장 조건이었던 레벨 90대 개방이 퀘스트 맹약의 여정 7막 6장 클리어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좌절의 숲의 필드보스 좌절의 루스칼이 매주 일요일 10시에 출연합니다 이때까지 보스들과 다르게 일주일에 한번 나오네요 이 보스의 순위 보상은 전설 등급 귀걸이 혼돈의 씨앗 이 씨앗은 전설 등급 장신구의 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 등급의 지판슈 장비들 일반에서 영웅 스킬 교본 상자 치력의 영웅석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참여 보상에 브렐란 등급과 희귀에서 영웅 마석 상자가 랜덤 지급되네요 확실히 현존하는 최고의 필드 보스답게 보상이 아주 막강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특히 참여 보상에 희귀해서 영웅 마석 상자가 드랍되는 거 봐선 곧 전설 등급의 마석이 생기지 않을까 의심됩니다 그리고 전설 제작의 제로가 드랍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증만 생기는 부분이네요 이 전설 정신구 엘튼 귀걸이가 거래소에 볼수 있었던 능력치보다 상향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엘튼 귀걸이의 마력 부여 능력치입니다 클래스 스킬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문제는 드랍을 해야한다는 점과 그드랍처가 오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그외 네임드 특수 네임드에서만 나온답니다 빛엔 허상이 아닌 오만과 좌절의 숲에서만 드랍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클래스 스킬들이 생겨날텐데 나올 때마다 골드 구매, 드랍 이런식이면 대체 왜 클래스 스킬인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기존의 희귀 영웅 스킬 드랍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데 말이죠. 원래 V4가 전 클래스 올 딜러 지향 게임이라 저도 이 특징 때문에 시작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 주는 건 반갑지가 않네요. 아니면 확실하게 클래스별로 특징을 넣어줬으면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가 보네요. 저번 개발자 노트에서 말하던 전설 영원석 업적이 추가됩니다. 전설 등급 실패 시업정을 통해 비장의 영원석 제작서를 획득합니다. 태공에서 제작서를 통해 전설영원상 선택상자까지 봐줄 수 있네요. 펭귄트 돌림판이 리뉴얼됩니다. 어... 이건 저번에 했던 주화상자 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설마 또 롤백은 아니겠죠? 새로운 아이템 수집이 생깁니다. 파르비네아 허상의 파르비네아 마석 수집이 생겼고요 오만에서만 있던 아이템 수집 전용 수정이 비텐 허상 좌절의 숲에 새로 생깁니다. 비텐 허상은 15만 투력 이상 지역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드보스의 체력이 향상됩니다. 해당 지역의 보스들이고요. 유비들이 전혀 입도 못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체력을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오만의 평야에서 야망의 수정 드랍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전 패치에서 이벤트 수정 자체를 드랍률을 올렸었는데 오만에서는 생각보다 드랍이 잘 안되었나 보네요. 캐릭터 삭제 시간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외에 골드 상점 이벤트 기간 연장 초보자 주문서 무게를 0으로 변경 신규 서버 이벤트 복귀 대장 이벤트 등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5일 패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좌절의 숲이 곧 열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열릴 줄은 생각 못했네요 생산에 관한 새로운 패치가 없는데 미리 전설 제작서가 나오는 것도요 아마 이거는 망토 제작서처럼 누구나 아무나 제작이 가능해 보이네요. 이로써 또 새롭게 할 것과 앞으로 나올 영지전 월드보스전 대비 투력 올리는 구간이 생겼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